안녕하세요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세법에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획을 또 긋게 되는 어, 2021년 5월 31일 밤입니다 어, 6월 1일부터 어, 양도세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데요 양도세뿐만 아닙니다 뭐 종부세도 바뀌고 재산세도 바뀌고 뭐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죠 그런데 그중에 양도세 세율이 어, 특히 모르고 그냥 팔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는 그런 세율 구간이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 나와 있는거 한번 볼까요 양도세 내일부터 최고 75% 어,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어, 쉽게 그냥 어, 팔아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여기시던 분들이 당연히 세금이 부담되어서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니 예측은 매물잠김이 더욱더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뭐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 어떤 가격을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퀘스천마크입니다. 매물이 이렇게 잠기면 거래가 있어야 뭐 시장이 안정이 될 건데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죠. 지방세법이나 뭐여기 봐도 그렇고 어,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자에게 어,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부세 역시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한테 부과가 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어, 시장 안정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라 해놨는데요. 어, 크게 바뀌는 게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에 이런 단기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파는 분들한테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주택을 이렇게 갖고 계시거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안에 팔을 경우에 그동안은 40% 세율이었습니다. 요게 어떻게 해요? 70%로 바뀝니다.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 기본 2년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 분양권 역시도 어, 1년 안에는 똑같이 70% 세율입니다. 근런데 1년경과 2년 미만 그 구간에 보유하던 것은 어, 그동안은 어, 만 1년이 지나면 기본 세율로 바뀌었죠. 주택이나 입주권은. 토지나 이런 건 1년 안에는 50이었고 2년째 40이었고 어, 3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었습니다. 어,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음 어, 1년 지나면 기본세율이던 것들이 어, 60%로 바뀝니다. 60%로.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어, 주택이나 입주권과는 다르게, 그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이면, 1년, 2년, 뭐, 3년 이상 상관없이 계속 50% 세율이었습니다. 어, 그랬던 것이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어, 이제는 분양권 1년 안에는 70%, 1년 초과하는 것부터는 계속 2년이든 3년이든, 만 1년 1일째부터는 전부 60%로 분양권은 바뀌고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신분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은, 요렇게, 어, 세율이 그동안 50이던 게, 요렇게 바뀌고, 어, 그리고 비조정 지역이던 것도 그동안은 만 2년 지나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됐죠. 어, 그랬던 것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이제 분양권은 전부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여기까지. 1년 안에 집을 판다. 1년 안에.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로 애정권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1년 안에 파신다 하면 주택이나 분, 그 입주권은 1년 안에는 70%입니다. 물론 지방세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1년 안에는요. 그리고 2년 안에는 60%입니다 어, 60%, 60%. 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는 일반 세율로 바뀝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1년 안에는 70%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방세 별도로 있습니다 1년 안에는요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 60%인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분양권 이런 붙어있으면 다 세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모든 분양권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걸로 나와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어, 토지나 이런거는 상가나 토지나 이런거는 1년 미만은 그동안 50 2년 미만은 40만 어, 2년 지나서 어, 그러니까 3년을 3년 이상이니까 만 2년 어, 지난 거 어, 3년 그 이상은 그동안 어,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제 요것도 그동안 이렇게 돼있었죠 어, 주택 외의 어떤 그런 부동산들은. 그랬던 것들이 요거는 아직 그대로 변함이 없네요. 그죠? 주택 외의 부동산은 요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에도 아니고 분양권도 아니니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외의 다른 거는 세율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1년에는 50, 2년에 40 어, 토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토지나 뭐 상가나 이런 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어, 3년 이상은 기본 세율인데, 어, 이제 요것도, 어, 사업용, 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를 하겠다는 걸뭐 법으로 또 제재를 가려고 하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분들, 또주가 세율이 아니고 중과 세율 이제 인상을 하려고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그동안 현행은 여기 보시면 어, 현행은 기본세율에 그동안은 2주택은 10%만 중과가 됐고 3주택은 기본세율에 20%가 중과가 됐습니다 뭐, 이러던 것이 어,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0%가 중과가 되고 어, 그리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가 3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입주권은 중가라는 건 없습니다. 입주권 그 자체는. 어, 입주권은 그냥 일반세율입니다. 입주권은. 그리고 분양권도 뭐 이런 중과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60입니다. 1년이 지나면 1년 미만은 70이고 어,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지 있다 하면 그동안 2주택자는 10%만 올리던 게 20%포인트 3주택은 20%포인트이던 게 30%포인트 중과는 어느 지역만 적용이 됩니까? 중과 적용은 중과는 중과세율은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과 이꼴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면서 투기과열지구인 곳들도 있어요. 뭐 대부에도 아니 대부에도 수성구가 그동안 그랬고, 그 다음에 창원에도 뭐 의창군과 성산군가 헷갈리네요. 그두개 구가 하나는 조정이고 하나는 투기거든요. 투기만 해당되는 곳은 중과 세율이 없습니다. 조정 이꼴 중과 세율. 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투기이면서 조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중과가 되겠죠. 그 중과 적용이 되는 거는 주택을 중과를 합니다. 주택을 이렇게 중과 적용을 합니다. 아까 입주권이나 이런 건 주택이 아니죠. 다른 주택 그 1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건을 따져서 3주택 중과로 30%포인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일반세율입니다 일반세율이 언제? 이후부터의 만 2년 초과 그러니까 3년차부터 1년차는 70, 2년차는 60 3년차 3년 이상부터 어, 일반세율입니다 입주권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렇게 중과적용으로 또 양도를 하셔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 여기 설명 올려놓은 거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나 집을 산지 2년 이내에 다시 파는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상향조정된다 <웃음> 이 75%는 10억 이상, 10억을 초과하는 그 양도 세율이 45%거든요. 일반 세율이에요. 여기다가 3주택, 다주택가 30%를, 30% 포인트를 중과를 하면 최고 세율이 75%, 75% 포인트가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고. 이렇게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0일 대책에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팔으라고 매물 가지신 분들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예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느냐. 안, 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어, 정부에서는 어, 그렇게 유예를 해주면서 매물들이 좀 계속 나오고 그 매물들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택가격은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그래서 사실상 양도세 중과 유예카드는 실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세금이 중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뒤늦게 세금 중과된게 1년 유예를 한 후에 시행이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하니 10억 양도 차익이 났다. 다주택, 3주택 이상입니다. 그럴 때 세금으로 내는 게 7억 5천. 팔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는 2억 5천. 아주 멋진 공동 투자자가 정부가 되는 거죠. 저도 이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돈 하나도 안들이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수익이 10억이 났네요 저랑 공동투자인 걸로 인정을 해주고 저한테 7억 5천을 주고 자기 돈다 넣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이자 내고 뭐 물새면 뭐 물샌다고 수리해주고 비오면 뭐 비온다고 가서 수리해주고 다 해주면서 10억에 팔았는데 저한테 7억 5천을 준다 얼마나 멋진 투자입니까 저 이런 투자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 집에 그렇습니다. 7억 5천을 가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집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입니다. 그집 팔고 싶겠습니까? 정책이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투자를 하고 싶지 그런 투자자한테 돈을 주는 건안 하고 싶어요. <웃음> 누구나 그렇죠 <웃음> 아,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부터 다주택자와 2년 이내 단기 거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어, 기존 일반세율 6에서 45%든 게 60%로 급등을 하고요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 중과세율이 10%만 오르던 걸 이제는 이주택자가1 0이던게 어, 기본세율에다가 20% 더하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로 이렇게 멋지게 세금선물을 한답니다 정부가 만약 서울에 집세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여기 뭐 예시를 드어놨네요 아무런 공제를 못 받고 5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10억이죠. 이러면 75%에 해당하는 7억 5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의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얼마를 가져간다고 해 세금을 7억 5천을 거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물건을 팔라고 아우 공동투자자님 그동안 기다린다고 욕보셨네요. 제가 10억에 뭐 수익이 났으니까 7억 5천 드릴게요. 하고 너도 나도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 걷어가는 정부에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세금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를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뭐 어떤 선거가 있다 하면 누가 내 집, 내, 나한테 공동투자를 해서 75%나 어, 걷어 계속 걷어가겠나 안 걷어가려는 사람한테 표를 저는 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라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입니다. 집이 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맞죠? 그래서 1일 기준으로 또 올해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어, 확정이 되는데, 실제 종부세는, 어, 여태까지는 그 9억, 그 이제 9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었죠. 그랬더니 뭐 서울에는 종부세 안 내는 집이 뭐더 오히려 작지 않나 싶을 만큼 너도 나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자로 다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 몇 프로 이렇게 잘랐어제옛날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상위 1%만 진짜 받아가든지 저는 1%로 그앞빠리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전국에 내 집값이 상위 1%에 든다. 그러면 뭐 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내네요. 그리고 어깨 힘딱 주고, 저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입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도 주택시장에서만큼은 뭐 인정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서울시민의 절반을 종부세를 내라, 이거는 징벌, 징벌적 벌금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가 아니고 2%에 해당을 하면, 대략 뭐한 11억 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정도가 상위 2%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요 가액을 올리든지, 프로테지를 어느 상한선을 자르든지, 그렇게 하면 종부세는 그래도 좀덜 얼굴해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도세는 마음 놓고 계시다가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 옛날에 뭐 집을 산 지가 작년, 예를 들어 작년 2020년 뭐 4월 말에 집을 샀다라고 합시다. 4월 말에. 이런 분은 예를 들어 해 바뀌어가지고 6월 1일 이후에 뭐올 가을쯤에 1년 이상 보유했다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집 팔라고 내놨다. 그러면 이분은 내년 4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60%입니다. 60% 지방세까지 하면 뭐한 66%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면. 요 세율은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2년 안 세율은. 어, 요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어, 세금 신경쓸 게 많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우선 발등의 불. 6월 1일 이후는 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중과세율이 조정지역에 있다. 그러면 어,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이상 어, 중과가 됩니다. 기본으로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40% 구간이었다. 근데 3수택이다. 그러면 70%가 되겠죠. 세금이. 그렇게 냅니다. 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중과가 적용되는 집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 안 되는 게더 엄청난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집을 다 팔고 이제 하나만 남았다 이런 분들은 어, 또 혼자 1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정지역에 있다. 하나 된그 순간부터 거주, 보유 그거 다 충족해야 되는 거 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 세금은 바뀐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사로 그냥 내가 너무 믿고 신뢰하는 세무사였다 그분 한 분한테 모든 걸다 맡겨서 세금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또 추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두세 분의 세무사분한테는 자문을 구하시고 크로스로 체크하시고 국세청에 인터넷 질의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들으시고 그렇게 중복 크로스로 체크하셔서 세금 납부하시길 권합니다 많이 바뀝니다 세금이 오늘은 5월 말일이고요. 이미 급매로팔 물건들은 5월 말 전에 거래가 다 많이 됐습니다. 올한달 많이 바빴었는데요. 6월 1일 이후에는 아마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아파트들은 그리고 입주권도 만 2년 이상 지난 관리처분이 난 그런 지역에 이제 입주권 정도만 매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어쩌다 하나 나오고 꼭그 구역을 사시려고 하는 분은 또 바로 거래가 될 거고 그러면 호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현금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어, 정부 예산에도 계속 어, 슈퍼 뭐 예산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예산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돈들은 시중 어딘가에 어, 돈이 또 돌다가 돌다가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파는 물건은 신중하게 세금 체크하시고 사시는 물건은 또 똘똘한 지역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 또 현금이 있다 더구나 무주택이시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집 마련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5월 말을 이걸로 인사드리고요 또 6월 달에 새롭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